오! 잡아봐, 막 잡았지. 하악 버린다. 잡았다! 잡 잡았다! 하악 다린다 잡았다! 잡았어여기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나나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 나오나오고 있어요 미야 나와봐 야옹이 나와봐 다른 새끼 고양이는 안 잡히네? 나올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 오히려 안으로 더 숨으려고 한다 두마리 안 나오려고 뻗탱기고 있다 어떡하죠? 나비야, 추름만 먹지 말고, 새끼냥이들을 밖으로 내어줘. 그냥 새끼들 물어서 내어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병원도 가고, 잘 보살펴주려고 이러는 거야, 나비야. 새끼들, 이런 곳에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 하얀 고양이 한 마리를 내가 납치했는데도 어미 고양이는 불안해하지 않고 나머지 새끼들 옆에서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다. 어미를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지금 추르로 계속 꼬시고 있다. 어미가 추르 먹으려고 나오면 새끼들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잡아야 한다. 지금 20분째 실랑이를 하고 있다. 할아버지, 음. 할머니, 엄마를 할아버지 불러, 쓰레기 더미를 치워주려고 도와주시는데 도저히 구조할 방법이 없다. 내일 아침에 사람을 불러서 구조하자고 하신다. 더 이상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구조한 한 마리라도 집으로 데리고 가야 하나? 얘를 다시 보내 엄마한테. 도와주시던 외할머니가 새끼 없어지면 어미가 다른 새끼들 다 물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셨다 하는 수 없이 흰고양이 새끼를 어미 곁으로 넣어주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아지면 다시 구출해야겠다 오늘은 안되겠다 아 고양이 보이나 해서요 안보여요? 올라갈때 안 괜찮아요? 흰고양이 보여요? 엄마 바로 밑에 흰 고양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 한 번만 더 아기냥이들 보려고 야. 쓰레기 더미안을 들여다봤다 아유 이뻐라 아기냥이들아 <목소리> 하루만 여기서 더 버티고 야. 있어 야. 내일 와서 구조해줄게 다른 곳으로 아니다, 가면 안돼 알았지? 나비야 <웃음> 하루만 여기에 더 있어줘 아기냥이 <웃음> 돌려줬잖아 우리 너한테 잘해주고 어. 있잖아 잠시만요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라고 아기 냥이들한테 이야기 잘 해놔 아기 냥이들 우리가 잘 보살펴 줄게 그런데 갑자기 시드 냥이가 슬슬 나한테 겁도 없이 다가온다 잡았다 어어 얘 소리 내는 거봐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아빠가 안 되겠다고 돌려주라고 하신다. 오늘은 포기하고 내일을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다. 결국 치진양이도 다시 돌려주었다. 아기냥이들아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 내일 꺼내줄게. 집에 들어왔는데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혹시 다른 곳으로 물고 가는지 10분에 한 번씩 감시하고 있다. 쓰레기 더미 앞에서 왔다갔다 하는 나를 보고는 할아버지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다. 새끼 고양이가 사람 손을 타면 어미가 다 물어 죽여. 뭐라고요 다 물어 죽인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눈물이 났다. 괜히 구출한다고 아기냥이들 만지는 바람에 어미냥이가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비까지 오기 시작했다.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